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식회단 전문가 나나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시작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 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었죠. 비트코인은 2017년에 가격이 확 올라가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현재 가격이란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버블은 끝났다 라는 소리도 많았죠. 그러나 암호화폐의 2018년 부활은 결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 예언은 약 30년 전인 1988년에 나온 미국의 유명한 견제 잡지 THE ECONOMIST의 표시. 새 그림 옆에는 GET r e a d y um, 아무튼 한국어로 번역하면 세계화피에 대비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새가 코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미국에서 불사조를 취하는 피닉스 2018이라고 서있고 새발 주위에는 지폐가 불타고 있습니다 뭐... <웃음> 과연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나온 신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유럽, 아지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화폐로 물건을 살수 있게 된다 라고 나와있고 그 화폐는 덜러 원 엔도 아닌 비닉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예언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잡지의 오너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점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의 종지, 금융그룹으로 산장했고, 극가를 넘어 세계 중앙은행를 그늘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일루미나티의 일원이라고도 불리죠. 일루미나티는 개먼주의 시대인 1776년 5월 1일에 설립된 비밀교사인데요. 비밀교사 중 정말 높은 산춘부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고 그 조직엔 특수한 마크, 선리의 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암마의 스차 666인데요. 세계에서 유명 애플 그리고 구글도 666이 있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전세계 화폐를 뒤에서 조정하는 로스차이르도 가뭄 하지만 인위적으로 화폐 발행권을 컨트롤 못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으니 컨트롤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세계화폐로 많이 유통해버리면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치가 낮아지고 일마니티의 힘도 없어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비트코인을 반지시키려고 나온 코인이 바로 리플인거죠.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관리하는 업계가 있어요. 리플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탄독의 전시성금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플 이것을 반대로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플의 심볼도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죠.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나타난 코인이라는 거죠. 최근 리플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갔죠? 설마 이것도 일만인티의 음모일 것같요 암호화폐랑 일루미나티 카드는 몇년 전부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를 보시면 센트, 달러펀드 그리고 N의 마크가 있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삼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마지막은 n 까지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화폐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나와 인기가 생기자 나머지 화폐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있으니 이건 비트코인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고기의 눈에 주목을 해보시면 다른 물고기들은 눈이 동그랗지만 이 물고기는 눈이 이르마니티의 모양같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설마 이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음. 음 뭐가 있을까? 666웅 스차이는 음. 리플. 아니.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렇게 음. 음. 이더리움도 이렇게 반대를 하면 <웃음> 이더리움. 믿거나 말거나지만 한가에 떠도는 비트코인과 이르마니티 관련된 계단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나나와 함께 다를 보니 어떠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계단도 있어요 하고 추천해주시면 이 나나가 언제든 돌어와서 계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